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20년식 스포티지 QL 터 폴드로 어두운 야간시야 개선과 디자인 변화를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스포티지는 상하양등 일치형 타입인 2등식 바이펑션 타입 할로겐 헤드램프를 사용하는데요 자기인증 LED 튜닝도 가능합니다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정 AHLS 사양 풀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미등과 데이라이트, 방향지시등과 전조등 모두 LED 광원을 사용하죠 할로겐 사용과 비교해 디자인 차이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LED 안개등입니다 더볼드 모델에서는 LED 단인 사양만 부품이 나오며 헤드라이트와 함께 작업하는 방법 말고도 안개등만 별도 장착도 가능합니다 관련 작업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개등 사양 가니쉬와 멀티 펑션 스위치로 안개등 온오프 버튼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부품도 사양에 맞게 교체해야 검사 진행시 문제가 없습니다 정션 박스입니다. 할로겐과 LED 사양은 전원 관리 로직 자체가 달라 해당 부품도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로 더볼드 풀 LED 헤드 램프는 오토 레벨링 사양으로 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레벨링 디바이스도 함께 장착해야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차량 높이에 따라 조사각을 상하로, 좌동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모든 배선은 순정 리페어 커넥터와 순정 피을 사용해 작업하며 해당 차량에 맞게 미리 재단 및 1차 마감해 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전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차량을 리프팅해 우측 후륜을 탈거하고요 정해진 자리에 레벨링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싸 배기나 브레이크 열, 물이나 각종 이물질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으며 신기배선들은 차량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탈거했던 휠을 기종 토크로 체결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헤드램프도 탈거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사양 헤드램프입니다 외관적인 차이가 상당한 편에 속하죠 풀 LED사양은 방향지시등과 미등, 데이라이트 모두 LED광원을 사용해 벌브 타입과 비교해 식별도 뛰어나고요 전조등은 두 사양 모두 2등식 파이펑션 타입을 사용하며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훨씬 밝고 시원한 야간시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로겐에서 l e d 로 변경시 헤드램프 커넥터 배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순정 반수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콜게트 튜브와 전개 테이프로 감싸 튼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와이어링을 장착합니다 홀 고정론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범퍼 탈부착시 간섭이 없도록 고정하였습니다 신품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탈거한 범퍼 쪽으로 이동해 안개등을 장착하고요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탈거합니다. 정션박스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사양 부품입니다. 두 사양 모두 외관은 동일하나 전원관리 노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변경할 동화장치에 맞는 사양의 부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정션박스를 교체 후 배선작업을 진행합니다. 안개등 사양 멀티펑션 스위치로 교체합니다. 나사풀린 방지에를 도포한 허브 볼트를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토크로 체결하고요. 에어백 모듈을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방향지시등을 비롯해, 미등, 전조등 모두 잘 작동하네요 탈거했던 범퍼를 장착합니다 실제 점등된 헤드램프를 보니 할로겐 사양과 비교해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공차상태에서 코딩을 진행합니다 보장코드 여부도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할로겐, HID, LED 모든 광원을 지원하는 전조등 시험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정확한 곳을 비춰 LED 교체 효과를 극대화하며 선행 및 마세편 차량 눈부심 방지를 위해 조사각 조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죠.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차량 전면 모든 등환 장치가 LED로 바뀌어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개등 작동 방식은 출고 사용과 동일합니다. 미등 이상에서 작동 조건이 성립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전조등과 함께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온오프 되죠. 안개등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우측 레버를 이용해 끌수도 있구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이상 스포티지 큐엘터 폴드 순정 풀 LED 헤드램프 안개등 상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